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과정으로는 방금 우리가 컴퓨터 바탕 화면에 제가 드린 소스를 이용해서 소스를 다 복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 과정을 마스터 폴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마스터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프리미어로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편집이란 걸 하게 될 겁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죠. 다 임포트를 가지 어, 임포트를 해 오고 그리고 그 소스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전부 다가 편집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이가 편집 단계는요 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네요 생선 요리를 할 건데 집에서 이 생선을 다듬기가 좀 상그러우니까 귀찮으니까 생선을 파시는 분들한테 다 장만을 해달라고 하죠 그럼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내장도 떼고 비늘도 치고 깨끗하게 해서 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걸 집에서 또 다시 자르던 해서 요리를 하게 될 건데 그 사오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 과정까지를 가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촬영을 할때 보면 대체로 내가 기획한 어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촬영을 원테이크로 쭉 하는 게 아니라 끊어 끊어 끊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스들이 이 정도 분량을 찍었다 그러면 어 내가 이 레코딩 버튼을 누를 때 약간의 딜레이도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 영상의 앞단과 뒷단에 쓸데없는 그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다 잘라버리는 과정이죠 혹은 촬영은 5분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을 하려고 보니까 쓸만한 소스가 여기밖에 없네 혹은 여기가 더 좋은데 그래서 요만큼만 써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한 소스 안에서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써야겠다 어, 이런 것들도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가편집이라고 해요 그 가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촬영 소스를 배치를 순서대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가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 가지고 가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를 한번 켜볼게요. 자 저는 뭐맥 사용자라서 맥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PC를 또 쓰셔도 됩니다. 자, 버전은 저는 2019 버, 19 버전 영문판을 사용하고 을 있고요. 뭐 딱히 한글이 더 좋네 영어가 더 좋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문판부터 저는 계속 쭉 써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서 영문판을 쓰고 있습니다. 수업은 우리가 뭐 한글판을 하든 영문판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강의장에서는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체로 다 한글판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가 구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자, New p r o 라는걸 눌러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프로젝트 세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요 네임과 로케이션 이름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프리미어는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사양을 조금 많이 타요. 어, 얘를 저장을 할때 미리 프로그램을 쓰다가 중간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장부터 해놔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어, 세, 오토 세이브 같은 것도 해줄게 라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 위치 부분에서는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어디를 지정을 해주느냐면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마스터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마스터 폴더 우리 방금 바탕화면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고 골라줍니다 자,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은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영상 편집 연습 혹은 그냥 필라테스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두 가지만 확실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밑부분에 보면 여기 제네럴 탭이 3개가 있는데요. 제네럴 부분에서 일반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비디오 렌더링하고 플레이백, 뭐 재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렌더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평소 때는 뭐 오픈 cl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편집 작업할 때 화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화면이 까맣게 돼서 안 나오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만 메탈 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 어, 물론 내부에 가시면요. 이걸 세팅하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OK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자, 이 화면들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자고 화면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화면은요. 여기 위에 환경, 편집 환경 모드에서 편집, 에디팅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방금 마스터 폴더에 저장해놨던 파일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에 프로젝트라는 패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가지고 오실 건데 가지고 올 때는 어, 제가 수업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탐색기를 열어주시고요. 그 탐색기 안에서 마스터 폴더를 들어가요. 그리고 영상 소스 폴더 안에서 방금 우리가 이름을 다 바꿔놨던 것들을 클릭앤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면 파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가져오는 단계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이 공간에 들어왔던 것들은 뭐 이렇게 리스트 보기라든지 이렇게 썸네일 보기라든지 다 가능하고 동영상인 경우에는 마우스를 살짝 올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하면 어떤 영상인지 빨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또 한번 탐색기를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운드를 가지고 오는데 방금 저는 영상소스 폴더를 열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폴더 채로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폴더가 하나 자동으로 생기면서 그 안에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폴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선택을 해서 쓰레기통을 누르면 다시 없어지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얘가 영상소스다. 하신 다음에 클릭, 시프트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파일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개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영상소스 폴더 안에 있는 메인부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가 편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더블클릭을 하면 화면 우 좌측 상단 부분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얘를 소스 모니터라고 하고요. 여기를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타임라인에서 편집할 때 보는 화면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소스 모니터라고 해서 어 영상 소스가 어떤 건지 더블클릭을 하면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이고요. 그리고 사운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형을 보여줍니다. 파형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짝다란 의미고요. 이 부분에 피치라고 불러요. 소리가 짝다란 의미고 여기는 소리가 없다. 무음 구간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커요. 피치가 높으면 여기에 소리가 좀 없겠네요. 이런 것들을 파형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가편집을 합니다. 가편집을 할 때는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작은 사각형 같은 뭐 혹은 기타 피커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어 현재 위치 표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빨리 진행 상을 볼수 있죠. 드래그를 하면 그리고 영어로는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타임 인디케이터는요 클릭하고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진행 상을 볼 수도 있고요. 역으로 재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딱 멈춰놓으면 여기가 이 전체 영상 43초 15프레임에서 여기 위치는 15초 02프레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가변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클릭을 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클릭을 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얘를움직이는데 얘까지 움직이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수치를 직접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파란색 숫자 보이시면 다 바꿀 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필라테스 동작은 촬영할 당시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살짝 올리고 있으면 토글 키가 나와요. 스페이스 키 단축키죠? 자여기서부터예요 어,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촬영 레코딩 버튼을 미리 눌러 놓을 거니까 제가 촬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박수를 치는 소리를 듣고 어, 거기서부터 한 2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 동작의 첫 동작을 프리징 상태라고 불러요 첫 동작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앞에 있는 이 구간들은 필요 없는 구간이죠 생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얘를 체크를 해요. 마우스를 대면 마크인 k 인점이라고 나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의 I를 사용을 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물론 이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위치가 바뀝니다. 자 여기를 인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인점을 정확하게 어떤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찾겠다 하실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를 움직여주시면 1프레임씩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인점을 잡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한 번, 두 번, 세번 이만큼 구간만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또 방향키로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서 무릎이 딱 붙어있는 구간을 찾은 다음에 아웃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영상은 끝까지 쭉 가보시면 제일 마지막에서 무릎을 손에서 떼기 일보직전 상태 여기까지가 끝나는 동작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사실은 필요 없는 찌끄러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다 쓰고 싶지는 않고 한번두번세번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 쓰고 싶어요. 나머지에는 얘네들을 붙이고 싶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점, 아웃점을 잡습니다. 인점은 예, 아웃점은 예. 잡은 다음에 자, 얘를 이제 편집하는 새 비디오 테이프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 옮기는 과정은요. 클릭 앤 드래그에서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에 가서 손을 놓으시면 자동으로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비디오 테이프의 이름은 메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 파일명과 같은 이름으로 이름이 잡혀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생성이 되고 우리가 인점 아웃점을 잡은 구간까지만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만큼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긴거에서 이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만큼이 지금 가 편집에서 가지고 온부 겁니다. 이름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살짝 탁탁 더블클릭을 하시면요. 이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를 저는 편집본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러면 얘도 이름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어 굳이 바꾸느냐면요. 영상 소스 안에도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바깥에서도 같은 화면이 보이면 나중에 작업하다가 어떤 게 편집본인지 어떤 게 원래 소스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옵니다 여기를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디오 1트랙, 2트랙, 3트랙 오디오 1트랙, 2트랙, 3트랙 나중에 더 많이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비디오와 오디오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싱크로돼서 붙어다닙니다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다닙니다 트랙은 물론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면요 내가 원하는 트랙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처럼 중첩 구조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앞으로 바짝 붙여놓습니다 약간 이렇게 띄어 뜯어 트려 놓으면요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 구간 동안 화면에 소리도 안나오고 화면도 안나오는 이렇게 방송사고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립은 바짝 붙여놓고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바짝 붙여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보시면 방금 우리가 소스 쓰겠다 하는 부분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타임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한꺼번에 움직일 거예요. 서로 싱크가 돼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 타임 인디케이터는 타임라인에서 어디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타임 인디케이터는 이 장면이다. 전체 길이에서 여기가 이 장면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만큼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쭉 움직여서 어, 끝에까지 놔주는데요. 끝에 딱딱 걸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시프트를 키를 누르고 옮기면 딱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 소스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요 엉덩이 소스를 쓸게요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자이 소스는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쓰고 싶으냐면요 물론 앞구간에 찌끄러기 소스가 있어요 이세 가지의 영상 소스는 촬영할 때 카메라를 세 개를 쓴 거예요 각도만 틀리게 해서 그래서 첫 번째 메인과 거의 흡사한 시간대에 실제로 슛이 들어가서 촬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얘도 만약에 생선머리처럼 앞대가리를 떼내겠다 하면 마우스의 아요 무릎에 손을 딱 올리는 구간까지가 출발하는 인점이 되겠지만 요 앞에는 필요 없는 구간이 되겠죠. 저는 그냥 이 안에서 동작을 한세번 정도를 쓰고 싶어요. 자, 그 동작을 어디서부터 쓰고 싶으냐면 앞서 메인 편집 소스가 가장 끝날 무렵이 무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서로 이어붙어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다음 소스도 이 화면이나 동작의 연속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든 상관없지만 얘는 사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서 어디를 잘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붙어있는 구간이 여기다. 여기다. 인점. 자, 한세번할 거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쓸 거야. 자, 방향키로 정확하게 붙어있는 부분을 찾고 아웃점 잡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겠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딸깍 붙여놓으면 됩니다. 서로 사이에 이음새가 딱 붙죠. 빈 공간 없이. 자, 이쯤에 타임 인디케이트를 두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예, 자연스럽게 다리가 보세요.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다시 펴지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이 마지막도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타이미디케이트를 움직여 주시고요어 뒤에다가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네 하시면 요 점으로 확대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공간에더 확대를 하시고 확보를 하시고요자그 다음에는 대각선 소스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도 같은 요령으로 자 무릎이 딱 붙어 있는 어떤 구간을 찾습니다 인점, 전 단축기를 쓸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번 아웃점을 잡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자, 또 났죠? 자, 마무리는요. 첫 번째 메인을 쓰고 싶어요. 자, 소스의 끝에서부터 자, 여기가 끝나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를 먼저 잡아요. 아웃점, 자, 끝에서부터 한 번, 두번 정도만 갈게요. 자, 여기가 인점 요만큼만 쓰겠다 클릭 앤 드래그 여기 붙여주는 겁니다 자 순서가 메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보여주고 대각선 보여주고 다시 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1초 정도 구간에 가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요 음, 뭐 찍어놓은 거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동작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한 1분 정도로 얘를 맞추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자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분은 자 여기 정도까지가 1분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소스를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이가 편집을 했으니까요 세부적인 편집을 할때 인서트 편집이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에 메인 동작이 이 화면 화각이 있을 때요 다리가 이렇게 쫙 벌려져 있는 구간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다른 소스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이걸 인서트 편집이라고 해요. 집어 넣는다고 해서 자 먼저 위치를 방향키 이렇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잡아 주신 다음에 다리가 쫙 최대한 벌려져 있는 위치를 잡으시고 여기 사이에다가 엉덩이 소스를 넣을 거예요. 자 엉덩이 소스를 다시 집어 넣을 만한 인점 아웃점 구간을 찾습니다. 그 구간을요. 자, 저는 다리가 쫙 벌려져 있는 이 구간을 인점 찾고요. 동작을 두 번, 한 번, 두 번만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다리가 쫙 벌려져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벌려져 있는 구간을 찾을까요? 어, 여기를 우리가 찢을 거예요. 사이를 찢어서, 사이를 찢는다고 치면 두 덩어리로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두 덩어리 중에 앞에 부분의 제일 끝은 다리가 벌려져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첫 부분 자체가 다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므리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삽입될 영상들은 당연히 다리가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다리가 벌어져 있는 구간으로 끝나야지 이어붙였을 때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를 아웃점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집어넣을 건데 타임라인에 순서대로 그냥 배치를 하실 때는 드래그를 하는 방법을 썼지만 이 사이에다가 비워 넣을 때는요.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를 도구 상자라고 불러요. 거기서 면도 칼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잘라야 될 위치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다시 툴 바꿉니다. 손에 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쪼개졌죠. 그러면 이 구간을 이만큼 드래그해서 잡으신 다음에 클릭하고 뒤로 당겨 놓고 다른 소스가 들어갈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뒷구간을 다시 여기에 딱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가 붙어있는 사이에 이만큼이 들어가는 인서트 편집을 할수 있는데 과정이 일단은 짜라야,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밀어놔야 되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와야 되죠. 이게 너무 귀찮아요. 자 언두 할게요. 되돌아갑니다. 컨트롤 Z, Z, Z, Z. 자르기 전상용으로 돌아왔어요. 자 자르지 않고 바로 넣겠다 할 때는요. 이렇게 인아웃점만 잡아 놓으시고 여기 밑에 보면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구들 중에 인서트 혹은 오버레이가 있는데 삽입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단축키는 쉼표를 써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잘 보세요. 클릭하면 두 개가 찢어지고 사이에 이 구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방법을 인서트 편집이라고 해요. 자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여기 엉덩이 구간이 있죠. 여기서 다리가 딱 오므려져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스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어, 마찬가지로 다리가 오므려져 있다가 벌렸다가 다시 오므려져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뭐 넣어볼까요? 메인? 좋아요. 자 메인에서 다시 다리가 오므러져 있는 부분을 찾고 여기 인점 어, 두 번만 할게요. 한 번, 두번자 다리가 정확하게 오므려져 있는 지점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여기를 찾아서 아웃점 클릭 앤 드래그가 아니고 인서트 탁 누르면 사이에 얘가 삽입이 되죠. 이두 개가 찢어지고 그 사이에 이만큼씩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거를 1분으로 맞추고 싶다고 랬으니까 조금만 더 작업하면 1분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이 단위를 1분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시다 보면요. 이 사이가 확대가 많이 되면 단위가 더 커지죠. 요 세밀해지죠 단위가. 여기까지 맞추면 대충 1분이 될것 같으니까요. 어, 이번에는 요 제일 뒤에 있는 요 대각선 요 구간에다가 뭔가 다른 걸 넣을게요 음, 요번에도 다리가 오므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스에 한 번만 작업할게요 이번에는 엉덩이 사용하시고 자 다리가 오므려져 있는 상태를 찾고 인점 단축키 I 한 번만 쓸게요 한번 요만큼만 더 추가되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O 눌러서 아웃점 잡고요 인서트 했어요 자, 이제 대략, 그죠? 거진 대략 예, 1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1초 안 맞추셔도 돼요. 대충 1초에서 언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1초간의 영상 편집이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 편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어, 나는 곧 죽어도 무조건 얘를 1분에 맞추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여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리거나 강제로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도 어, 제가 세부 편집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가편집했어요.